오늘도 헌법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내용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보장은 하지만 재산권의 내용 자체 그리고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재산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면 그 재산권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정해진 재산권을 헌법이 보장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어떤 분들은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하늘에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고유한 어떤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정부나 또는 국회가 법이라든지 행정작용을 통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20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 인구의 상당수가 거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은 무슨 얘기죠? 바로 노예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고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를 하고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수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 주문할게요 배달해 주세요 이러면 노예가 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사람을 재산권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재산권의 대상이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수 없다라는 내용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사회적 합의를 법률로 규정한 다음에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염전 노예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재산권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드시, 든 예처럼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법률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산에 대해서 공공이 필요로 한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라 분명히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재산권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서 입법적 재량의 범위가 넓은 기본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법이 사회주의 헌법을 침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꼭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헌법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